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많은 후회를 하고 삽니다. 그때 좀더 알았더라면, 그때 좀더 알아봤더라면,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많은 후회를 하고 살지만 은 그때가 지금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전화가 오고 많은 전화 통화를 해봤지만 다 손해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왜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고 많이 믿고 개인적으로 많이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면 뭐가 뭔지까지 뭔지 물어보라고 저조타도 그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20대에 2천만 원 보증을 썼죠. 사실 어린 나이에 못 모르고 보증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 3자들이 아니고 제 주변의 대부분 채권들입니다. 그리고 믿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제 3자 같은 경우 사실 변호사를 찾아갔는데도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만 믿었는 거죠. 그 변호사도 뭐한 달이 건너서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변호사를 믿고 찾아갔지만 은 물론 사무장이 일을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만 믿었는 것도 제 잘못입니다. 다른 변호사도 찾아가보고 다른 법무사도 찾아가 봐야 되는데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군생활은 5년 동안이나 하고 나름대로 직업군인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은 세상을 나와서 살다 보니 금융이나 부동산 쪽에서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데 있어서도 요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설수설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곳에 푼에 물어보지 않았는 제 잘못이죠. 그래서 후회도 하지만 결국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주식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 모르게 주식을 해서 돈을 까먹었다. 부인 모르게 주식을 해서 까먹었다. 물론 벌어서 다시 갚으면 돼요. 그렇지만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 게 문제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를 할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해본 분들은 저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너무 몰라도 정말 모르더라. 그리고 뭔가 노력했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더라.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사건 사고들 중에서 부동산이나 아파트 다양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출을 내더라도 은행에서 뭐 대출 약정서에 꼼꼼하게 작게 깨알처럼 적혀져 있는 글씨를 대부분 읽어보고 대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마찬가지 깨알처럼 적혀있는 모든 내용들을 읽어보고 사인도 하지 않죠. 이유는 대부분 금융쪽이라서 특히 뭐 나쁜 얘기들이 있을지 뭐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을지 믿고 그냥 도장을 찍는 겁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대출 같은 경우는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물론 보험 같은 경우는 큰 돈을 보험을 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서류 같은 경우는 글자가 많이 적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꼼꼼히 읽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분양사무실에서 알아서 작성을 해놨겠지. 법에 접촉이 되지 않게끔 작성을 해놨겠지.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알아서 작성을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대강 도장과 싸인에 의심 없는 판단들이 큰 후회를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구현하는 정의의 사도도 아닙니다. 한 번씩 전화를 받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뭐 이런 영상을 제가 올리는데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난을 겪으면서 다 짓기 전에 공사가 멈춰섰습니다.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람들은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높은 이자만 떠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멈춰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한 곳만 전국의 9곳, 약 5천 가구에 달합니다. 그 계열사들이 시공과 시행을 맡은 사업장들입니다. 지행사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깨고 분양자들에게 이자를 떠넘겼습니다. 지행사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깨고 분양자들에게 이자를 떠넘겼습니다. 70만 원 내라고 그러 내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중도금 이자도 자기네들이 다 내기로 하고 이걸 써줬는데. 제가 뭐 돈을 보려고 그것도 무슨 죄인지. 하루 다으고 일을 했거든요. 이자 폭탄을 떠안으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결혼도 기약 없이 미뤘습니다. 그냥 피해자들은 고령층이나 예비 부부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향후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더욱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꼼꼼히 다 읽어보지 못했던 계약서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읽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읽어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부심이 가는 내용이 있다면 바꿔서 한 박스를 들고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 보다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거나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면 일반인들 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시행사가 분양을 한다 아니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똑같은 회사에서 시행과 시공이 같이 하는 회사에서 분양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중견건설들은 자금난에 많이 허덕이지만은 대기업, 일군 업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편견이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 은 그것조차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재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받았지만 은 사실 재개발도 결국은 요구하는 건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고 돈을 잘 받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고 수혜자는 누구냐? 대부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지에 변호사가 실제 영업을 하는 것도 있고 행정사가 직접 찾아와서 영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행정사나 변호사나 뭐 서슴없이 그냥 계약을 하기로 했는 것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에 물어볼 수도 있었죠. 근데 결국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또뭐 적은 돈이지만 돈을 날렸다. 그리고 막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은 식당에 가서 음식 맛있어요. 물어보면 다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끼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안 가면 되죠. 근데 그 외에 먹돈이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계약서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몇백만 원 손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 계약서 작성 때문에 내가 더큰 피해를 볼수 있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씩 통화를 하다보면 옆에 친구가 옆집 사람이 아무개가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고 그렇게 따라 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도 이놈력이 틀리고 저업력이 틀린데 동네 사람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런 얘기를 또 믿고 따라 했는지 도대체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뭐 저도 돈을 날려보고 많은 경험이 있지만 저도 제가 모르는 것을 한 사람한테 안 물어봅니다. 여기에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다양하게 물어보죠. 그리고 변호사도 한 곳에 안 물어봐요. 몇 군데 전화해서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법무사도 친구가 있고 변호사도 친구가 있지만 그 얘기만 다 듣지 않습니다. 다 물어봅니다. 왜? 자기 전문이 아닐 수도 있고 자기 지식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물어보고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누가 더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또 이쪽의 분야에 밝은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지금이라도 분양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다면 장롱에 분양계약서를 끄집어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모르면 바깥에 한병 사들고 가까운 부동산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항상 일이 터지고 나면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금액, 인력이 소모됩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변에 물어봐야 된다. 재개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분양이라든지 기타 부동산 구입. 부동산 구입에서는 크게 뭐 사기는 없겠지만은 뉴스에 보면은 또 부동산 구입에 대한 사기 사건도 많죠. 특히 뭐 서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아무튼 오늘 얘기는 뭐 잔소리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통화를 해보면서 느낀 바를 얘기 드리는 건데. 항상 사건 사고가 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본들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봐야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되는 일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완전히 큰일 났구나 해결할 수가 없구나 죠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 물어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여기 밥 맛있습니까 예 맛있습니다 얘기하는 수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마찬가지 부동산 사무실에 뭐 사러 왔으니 뭐 구입하라고 왔다면 은 아이고 이거 안 좋습니다 사지 마라 할 수는 없죠 예 다양한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런 모든 얘기들을 내가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릴 수도 있지만 전화 왔는 분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여기 구독을 하고 실제 모든 영상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체크를 해보시고 모르면 물어보셔라. 동네 사람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제 새벽에 기분 좋게 축구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쉬는데 죄송합니다. 뭐좀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시작해서 몇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 사실 저도 좀 답답한 입장인데 어차피 일이 터지고 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일이 터지기 전에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